안녕하세요. 창업을 위한 마음다지기 강의를 맡게 된 최희아입니다. 먼저 저의 업을 소개하면 저는 심리치료사이자 늦가기 창업을 시작한 마인드스페이스 대표입니다. 예술심리치료사와 아동심리치료사로 병원과 상담실 그리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3년 전 힐링컨텐츠 기획회사를 만들고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저의 창업과 함께 3년 전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마인드업 코칭을 맡게 되었고 창업을 꿈꾸고 계획하는 청년들과 함께 마음을 키우며 1년 넘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여러분과 같이 창업에 대한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경험하는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뜻깊고 더 공감적이고 지지적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먼저 우리가 꿈꾸는 업의 재창조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불안과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지혜로 바꿀 회복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는 지혜, 회복탄력성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에 대한 자각을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드릴 것입니다.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창업은 나의 일을 새롭게 창조하는 경험, 도전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이며 나라는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정체성이란 나와 세상의 존재를 경계짓는 중요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튼튼하지 못하면 우리의 존재감은 희미해져 갑니다. 세상에 대한 인정과 사랑이 기본 욕구인 인간에게 존재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생존의 의미를 넘어선 살아가는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창업은 단지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나라는 존재를 창조하고 증명하는 삶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창업이라는 새출발, 재창조의 기회는 우리에게 나라는 존재감에 대한 기대와 흥분을 선물로 주는 만큼의 커다란 대가를 요구합니다. 창업의 결심과 선택 안에는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업을 구상하고 행동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일에 대한 소망이 실현되는 과정을 결과로 만들어가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업을 시작하고 구체화하면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현실을 직면하는 과정을 감당해야 하는 시기를 꼭 만나게 됩니다. 이 창업과정에서 만나게 될 기대와 현실의 접점에서 우리가 발휘해야 할 용기를 저는 책임질 수 있는 무모함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 누군가가 창업의 도전이 처음이 아니고 현실에 부딪혀서 실패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더욱더 용기내는 것에 어려움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제도전이 겁이 나고 두렵다면 계속 창업의 계획과 포부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있는 나와 싸우고 있다면 책임질 수 있는 무모함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무모함과 책임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모함은 알지 못하고 행동이 먼저 앞서는 것, 그리고 책임은 행동에 대한 예측과 그 결과를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중 누군가 실패를 경험했고 다시 재도전을 고민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면 처음보다 더 두려움을 느끼실 겁니다. 실패의 경험은 우리에게 신중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실패라는 경험은 우리에게 신중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행동하라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참 소중한 신호라고 할수 있죠. 그러나 용기는 적당한 무모함에서 발휘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창업에 대한 도전이 성공을 이루려면 무모함과 책임감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너무 모르고 행동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고 너무 많이 알고 행동하려면 시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작정 도전에 뛰어들어 실패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책임질 것들에 대해 꼼꼼히 준비하면서 지쳐가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를 예를 들면 저는 창업을 시작하는 것에 무모함이 앞섰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보였기에 하고 싶은 일을 겁 없이 저지르고 말았죠. 그래서 창업 3년 차에 지금은 겁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전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많이 상처 있고 견디며 단단해지기 위해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현실에 대한 책임을 미리 많이 알았다면 라전 창업을 결심하지도 실행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바보입니까? 아니면 전략가입니까? 저의 짧은 창업의 경험에서 그리고 인간의 삶을 공부하는 심리학자의 경험에서 말할 수 있는 건 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창업의 시작이 있고 언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최적의 시점은 다릅니다. 즉, 최적의 타이밍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무모하고 어느 정도는 책임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책임질 수 있는 무모함은 창업을 위한 도전에 필요한 균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모함과 책임감 사이의 균형을 잘 잡고 계신가요? 혹시 한쪽에 치우쳐 있다면 무모함인가요? 책임감인가요? 치우치지 않는 책임질 수 있는 무모함의 균형은 여러분에 맞는 창업의 출발점을 알려주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바보처럼 시작하고 전략가처럼 책임지세요. 자 그럼 여러분은 지금 재도전을 앞두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나요? 왠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자신이 점점 작게 느껴지나요? 우울하고 무기력해지는 자신이 믿나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런 감정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나약하거나 어리석기에 지금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걸까요? 먼저 이 질문의 답을 논하기 전에 인간에게 왜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알수 없는 것, 낯선 것에 대해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끼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이 없다면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자신을 지키는 능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불안하고 두려워야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마음의 반응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시 일하기 위한 제도전에 잠시 머뭇거리게 되고 불안해지고 그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실패라는 선 경험은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일으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심해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안전하게 해보자 즉 우리를 더 신중하고 꼼꼼한 준비를 할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에서 얻어지는 배움을 우리는 지혜라고 부릅니다 지식은 머리로 생각하고 공부하며 습득되지만 지혜는 실패와 내면의 경험으로 습득되죠 따라서 지식을 쌓는 것보다 지혜로워지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작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닌 지혜가 아닐까요? 실패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에게 경험을 통한 지혜를 키우게 해줍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 즉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더 강하고 성장한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자아 안에서 회복탄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가 최악이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래도 대부분의 우리는 내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또 일상을 시작하지요. 기운이 없어도 피곤해도 우울감을 느껴도 심지어는 늦잠을 자거나 만원 버스에 시달려 짜증이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은 계속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상을 유지하는 것그 자체로 능력이며 회복탄력성입니다. 특히 마음속에 숨어있던 회복탄력성은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힘을 발휘합니다. 쉽게 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탄력성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겪고 나면 더 강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겪고 난후 오랜 시간 방황하고 위축되어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모두 회복탄력성이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발휘하는 강도는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회복탄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우리 스스로 회복탄력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회복탄력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인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의 회복탄력성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앞서 우리는 회복탄력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에 비유했었죠? 이와는 반대로 되는 회복탄력성을 무지력하게 만드는 말은 어쩔 수 없어서, 못못 때문에, 만약 못못 했더라면 이라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중 어쩔 수 없어서, 못못 때문에 라는 말은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탓하기 또는 학습화된 무기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실패의 요인이나 삶의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외부 상황을 탓하거나 과거에 잘나갔던 시절이나 실패했던 그 시간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회복탄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라는 마음을 고정시키고 이는 학습화된 무기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회복탄력성을 약하게 만드는 부정적 사고를 전환해서 회복탄력성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전 마인드셋이라 부르겠습니다. 회복탄력성을 키우는 마인드셋을 위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존의 부정적 사고와 습관된 행동을 버리는 일입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나를 먼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하면 자신이 접하는 세상이 변합니다. 새로움에 도전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마인드셋을 바꿔야만 합니다. 고정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났으며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나 어려움을 만나면 무기력해지고 분노하며 외부 요인을 탓하기도 하죠. 이에 반해 새로운 사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은 키워지는 것이며 언제든 성장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집니다. 이렇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노력하게 되고 노력은 필수가 되며 자신의 능력으로 발휘됩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유용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비난이나 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도 포기하지 않고 더 노력하고 버텨나갑니다. 즉 능력에 대한 나의 고정된 사고를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는 회복탄력성에 힘이 됩니다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회복탄력성을 가로막는 생각과 사고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고정된 사고를 움직여 새로운 사고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진 고정적 마음 자세는 무엇인가요? 만약 지금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요? 이렇게 저의 강의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며 생각이라는 숙제로 마무리를 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능력자입니다. 그 능력을 발휘하고 강하게 만드는 사람 또한 우리 자신입니다. 능력을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의 선택도 우리의 목입니다. 저희 강의가 여러분에게 회복탄력성을 되찾고 용기를 내어 능동적인 주체의 삶을 향해 가는 힘이 되어보기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